Okay. Hello, everyone. Welcome to World's 2020 semifinals press conference. Uh, we are now joined by G2 Esports, and today we have 10 minutes for Chinese media, and 10 minutes for Korean media, and last 10 minutes for English media. So let's begin. 呃，中文媒体，呃，首先大家先戴好口罩好吗？因为虽然那个人很多，还是要注意一下防护。好，大家开始提问吧。这也是腾讯体育第一个问题，想要提问教练，就是其实对于和 DWG 的这场半决赛，就是和预期有什么不同，以及怎么总结今天的世界赛。 The first question is from Tencent Sports and the question was heading to the coach. For today's semi-finals with d r m o n Gaming, what's the difference from your expectation and do you have any feedback or takeaway from this world's 2020 journey? Uh, expectation is hard to say. I believe that oh, we had the hopes of a more competitive series. Um, ultimately though, I think that um, we can be pretty proud of how far we've come given the differences in, in just meta read and how teams play. When we came here to, to china to prepare um the screen results were pretty dire basically every best of five looked like this one so um we actually got to semi-final so i'm pretty happy about that um the only regret i have is that i don't think we've shown on level today and i'm not saying it would have been enough but i think at least we could have given the fans a series to remember but instead now we just go home uh, with a pretty sour taste playing um not to our standards 那整体其实我是觉得嗯我们还是比较的有希望的而且现在的这个版本也是比较的一个有竞争力的那整体来讲我还是对于我们能够打到现在是有一点比较骄傲的感觉的因为我们可以打不同的一些东西然后我们会有我们的队伍的整体也是在玩一些很多不同的一些 做了很多不同的尝试同时我们也是来到了中国然后来进行做到这个准备然后同时我们也是一直走到了半决赛的舞台所以对于这里我还是比较的开心的但是比较遗憾的部分可能是我们还是没有达到自己预想的一个预想的一个高度我们还是有一些没有打好的部分也是有一些比较酸楚的感受吧 질문은 감독님께 질문이었고요. 이번 사강 담원전 좀 예상과 어떻게 다르게 점이 있었는지 예상과 같게 흘러갔는지 여쭤봤고 또 이번 월드 전반적으로 얻어간 점이나 피드백을 여쭤봤고요. 에 대한 답변으로는 어. 엄청 좀더 경쟁적인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좀 아쉽고 사실은 그럼에도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메타 해석이라든지 많은 다른 점이 있었는데 1년 동안 어 여기까지 온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중국에 와서 이렇게 월즈를 어 치른 점도 점 자랑스럽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스크림도 굉장히 좀어 이런 비슷한 양상으로 오늘 것 같은 양상으로 많이 흘러갔는데 어 4강까지 온 점이 굉장히 자랑스럽다. 그렇지만 이제 팬분들께 조금 더 기억되는 그런 경기를 치르고 싶었는데 어 많이 아쉬운 감정과 함께 돌아갈 u h 你好是 n g a 想到 c a p s 手你第三的阿卡在上路的草那波蹲了一分多是怎想的呢 t h i s question is from NGA and was over to Caps. In game three, your Akali have h e a d e n in bush for around one minute. So, what's your thoughts there? So the Crocs w r e up. They just did the herald. I thought Graves would go to the Crocs. He did, but I mis-executed my my um, like my my kill on him. I guess so. I didn't end up not killing him. Thing e l s o had no flash, so I felt like he could be a kill for me, maybe a way to bounce back in the game. But yeah, ended the j just like with me dying. I think so. Wasn't that great. 那他说是其实那个时候是石头人来进行一个刷新然后他是觉得对面的男枪会过来然后去打那个野怪然后于是他在那里一直进行了一个蹲蹲伏但是他整体是误判了一个斩杀线然后呢就是比较遗憾是没有能够杀到他的然后当时也是对面没有闪现一个情况他是觉得说想要去借助那一波的操作然后帮自己的队伍来扳回一波但是比较遗憾是失败了 방금 질문은 캡스 선수의 질문이었고요. 이제 3경기 아칼리 플레이 하면서, 어, 탑 쪽에 이제 부시에 거의 1분 동안 잠복한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왜 그런 플레이를 했냐 여쭤봤고요.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이제, 어, 그때 돌거북 그, 이 있어갖고, 그, 거기에 올것 같았다. 그래서 잠복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도 이제 전령 다음에 그쪽으로 왔지만, 어, 내가 조금, 어, 스킬 미스, 좀 실수를 많이 해갖고, 키를 만들어, 내지 못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그부가 높으리어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았고 어 그거를 기점으로 반등할 수 있는 어 그런 기회를 봤지만 어, 본인이 이제 좀 수행을 잘못 해 갖고 못 잡았다고 합니다. 어, 두 번째 문제 원도 푸조 선 미키엑스. 3차전 다관치 후 너네的老板在官推上表示, 如果你在發揮不佳就要把你教議給圖爾奇聯你是怎想的呢 Um, this question is from a n d r e and it was over to Miki. Actually, after game three, you all said on Twitter that uh, if you ever fit this hard this ever again, I'm going to treat you to the Turkish lead. So do you have any thoughts t o w a r d this? Um, well, thanks for the question, first of all. And uh, yeah, I mean, I think I'll try to replicate my performance like that again. So maybe I'll have more success in the Turkish league. Yeah. 那首先感谢问题，那我也是试图去多进，那可能我会试图多进行一下那样的操作，然后可能我会在土耳其联赛打得更好。 어 이제 방금은 이제 미키 X 선수에게 질문이었고요. 이제 CEO 분께서 트위터로 이제 이번 이만큼 심하게 던지면 어 터키 리그로 보낼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아 어, 거기에 대한 그런 이제 생각은 어떻게 되냐고 하셨고요. 터키 리그에 갈수 있다면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 줄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大咖的在哪里中文媒体还有问题吗呃你好这边是幺幺大咖想采访采访的是 w u n d e r 选手就是 w u n d e r 选手在这场比赛上也是使嗯频繁在四把比赛上都很频繁的使用了全能石这个符文所以我想问一下 w u n d e r 选手对于全能石这个当前版本来说还是比较冷门的符文的一个理解是什么谢谢 So this question is from our Daka and a was over to wonder uh, into this matchup, you have chosen Omnistone um, a couple of times, although it's not a very, good, a very popular choice. So what's your understanding toward that? Well, uh, I can't really tell you guys too much because I'm kind of saving it for the next world championship. Uh, so I can't really give my thoughts on why Omnistone is good or not. Uh, but yeah, you guys should for sure try it out in your solo games. 那他的回答是我可能没有办法告诉你们很多详细的关于我为什么选择这个符文因为我要把这个当作一项秘密武器让留到我的下一次世界赛之旅但是我必须要告诉大家你们可以尝试一下在单排中使用一下这个符文 원더 선수에게 질문이었고요. 오늘 경기에서 만능의 돌을 몇번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유명한 조금 많이 찾는 그런 룰은 아닌데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만능의 돌을 선택하게 되신 건지 여쭤봤고요. 이에 대한 답변은 이제 내년 월즈를 위해서 전략을 많이 유출할 수 있어서 많이 알려줄 순 없지만 꼭 다들 솔랭에서 해보라고 합니다. 어, 2번 문제는 2번째 문제입니다. 그서 문제는 2번째 문제는 2번째 문번째 문제는 2번째 문는 So let me ask you, what was the next question at t e time? This is the last question i o r Chinese media. This question is for um, p e r k s In game two, with the Ezra, l you fought in making the uh, tower dive to kill Ash. So um, what happened? What happened there? <laughs> um, well, Ash was staying under the turret with low HP and I thought I could d i v e but I guess I could not. <laughs> so I died instead. t h <laughs> a t a c t u a l l y a t t h a t t i m e t w a s a o e o w e o e o w s o to e s s e o s to h o g t h o g t h w s to t e o to h e s t h e t t s e e s t h t t t h e s o e 방금 질문은 퍽즈 선수에게 질문이었고요 이 경기에 이제 이즈리얼로 어, 타워 포탑 다이브를 시도한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사실 제대로 킬을 어, 내지 못하고 오히려 죽게 됐는데 어떻게 된 거냐 설명을 여쭤보셨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사실 애쉬가 이제 체력이 굉장히 낮은 상태로 포탑 아래에 있길래 어, 다이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이브를 했는데 어,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대신 내가 죽는 어,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OK, now we will turn to Korea media 인벤 네, 신현재 기자님의 질문이고요. 그랩즈 감독에게 질문입니다. 오늘 담원전에 가장 큰페인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This question is over to GRAPS. So what was the biggest reason that you guys fell to Damwon Gaming today? Uh, the biggest reason is that they're a better team. And um, I think we can be sincere in saying that. Um, they're a team that doesn't, doesn't have many openings. They... Um, change up the style depending on d r a f t They don't have any patterns like traditional Korean teams have. So uh, we knew it's going to be really hard and um, it's not one big thing. It's just the fundamentals are really good. And um, I think also they're going to have a really good chance in the finals. Hopefully they will win because then it fits better for us. But yeah, um, there's not one big reason. They're just really, really good. Probably one of the better teams that we saw the last year. So, OK, a y I've made my point, Magana told me to stop talking. So I will do that. 네 이제 뭐 두드러지는 그런 큰 페인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담원이 정말 더 잘하고 조, 어, 더 잘하는 그런 팀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뱀픽에 맞게 스타일도 잘 변화시키고 또 이제 기존의 한국 팀들이 보여준 그런 전통적인 조금 어 스타일이 고 스타일을 고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유동적인 그런 모습을 어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부터 이제 좀 많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하고 잘하는 팀이며 어 사실 결승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면 결승을 이기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팀에게도 더 좋은 그런 어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승도 꼭 이기면 좋겠다고 했고요 어 하나로 요약하자면 더 잘한 잘하... 어 페인이 크게 두드러지는 게 있다기보다는 정말 담원이 더 잘하는 팀이었고 작년보다도 훨씬 더 나아진 그런 팀이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那这个问题是问到教练问的是关于这场嗯 面对DWG的比赛 你觉得你们最大的败因是什么他说无论如何我觉得嗯 d w g 整体来讲还是打得更好而且他们的战术也是非常的多变 然后包括BP的策略是非常的灵活 其实很多时候感觉并不像很多传统的韩国队伍然后他们整体的确打得都非常的好而且就是从无论是从最基本的一些东西啊还是从整体来讲都是打的我觉得非常的优秀的嗯和他们 그和他은뚜上我그得我은在今天的整음好像是워有很大的一샤워그我음得他샤可能是甚至可以是非常非常的甚至 질문입니다. 쟁쟁한 미드라이너가 다수 포진했던 2020 월즈였는데요. 여정을 마친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This question is over to CAPS. Um, in this year's world, s there were, um, this year's worlds were, was packed with premier mid-laners. So what's your thought on your journey uh, in this event? Um, Yeah, I mean, as Grabs mentioned earlier, I think going into the tournament uh, Europe was kind of behind, which also kind of showed them the results of like basically all the teams. Um, I think we managed to catch up to the other teams a lot, but I still, I mean, obviously today we, we, we didn't really show up and we were not strong enough to, to take on that one. I think s h o w m a k e r played, played really well today and he did very few mistakes um yeah i'm, I'm not r e l l y sure i think it'll be fun to see how he will the damon and showmaker will go up against uh, either s w i m i n g or top in the final um since both angel and knight are also really strong midlaners we can see who will take take the trophy this year 네, 앞서서 감독님이 언급했듯이 사실 이번에 어, 유럽이 월즈에 들어 어, 월즈에 들어서면서 그렇게 강한 그런 지역은 아닌 상태로 그렇게 들어왔던 것 같고 실제로도 결과에도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이번에 이제 이번 월즈를 치르면서 지2가 이제 다른 팀들을 많이 따라잡을 수 있게 되어서 조금 좋았다고 하고요. 또 그럼에도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그런 점이 잘 드러나지 않았고 또 이제 오늘 담원을 꺾을 만큼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합니다. 특히나 쇼메이커 선수가 오늘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어, 실수는 굉장히 적게 어, 만드는 등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우선은 이제 담원과 함께 더불어 쇼메이커 선수가 결승전에서도 어떤 식으로 활약할지 많이 기대가 된다. 순인과 t s 모두 엔젤 나이트라는 정말 훌륭한 미드라인 선수가 있기 때문에 어, 결승전이 많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那这个问题是问到 caps 的，其实像今年世界赛有很多很强的中单选手来到呃世界赛的舞台，但他们有些可能没有发挥的非常好，那你觉得就是整个的世界赛，你有怎么样的一个整体的一个评价吗？然后他的回答是，我觉得我们呃一有可能整体是落后了一些，所以说我们还是要跟上。那其实呃我们觉得我们还是不够强，然后去打败像 DWG 我们的确是需要去好好的去努力，然后去进一步的去提升。嗯，今天我们的确没有办法，今天我们的确没有。 能够打出非常好的一个效果 而且像showmaker 他今天也是表现的非常非常的出色他很少去犯失误他非常少去犯失误我接下来也是 showmaker也是接下来去面对苏宁 或者是滔博然后在决赛之中而他们这两个队伍的中路选手 a n d r 和 n e t 也是非常非常的强大的所以说我还是比较期待去看到他们来进行一个中路的对线 i n e n 의 신현재 기자님의 질문이고요, p e k s 선수에게 질문입니다. 상대해본 입장에서 2019년도의 담원과 2020년도의 담원은 어떤 점이 달랐나요? This question is over to Perks. Now that you have played um Damwon Gaming in 2019 and 2020, um, uh, what makes um them different compared to last year and this year? Um, I think this year. The meta favors them much more than it did last year. I think uh, this year, like they basically, I think the Asian teams in general, like they've been playing ever since Summer Split started. Basically, like the c h i n g e s came in, they've been playing this like farm junglers and like basically junglers are like power farm, and teams play around them and they play around the objectives more than other teams, uh, at least Western teams. So I think they were just. very very good at what they were doing um basically for a few months already whereas we we did not start playing t h a t basic into the world's boot camp which is like already like we already basically three months behind and other teams so uh us catching up to the meta that everyone else is playing and it turns t to be the world's meta after all is uh what kind of gave them the edge over us i feel like uh we didn't we're not able to just like catch up to that one, I guess. Maybe if we like, broke the meta or if we had practiced this style earlier, we would have been good enough to beat them today. Um, but that's just like, things to dream about, I guess, and think about. It's kind of useless to think about it right now, though. So they were just much better prepared the last few months. 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정말 올해 월드 메타가 담원에게 정말 잘 맞는다는 점이 어, 가장 큰 차이점 같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조금 아시아권 팀들은 서머 시즌부터 이런 파밍 정글러, 파워 파밍 정글러 어, 메타를 많이 이제 어, 가, 어, 많이 적응했었고 팀들도 이제. 정글 위주로 또 오브젝트 위주로 플레이하는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몇 달째 이제 많이 어 실제 경기에서 해왔지만 이제 서양 팀들은 그런 쪽으로는 경기 스타일을 많이 가져오지 않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우리가 월즈를 준비하면서 월즈를 들어서면서 이제 다른 팀들보다 거의 세 달가량 조금 메타에 뒤쳐진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만큼 어 조금 따라잡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담원이 그런 메타를 훨씬 더잘어좀어 어 보여줬고 그런 메타를 이용하는 모습 을 조금 더 잘했고 또 이제 어 그런 식으로 메타를 좀 앞서고 있었고 그 메타가 결국 월즈 메타가 되었기 때문에 담원 이 이제 오늘 경기에 있어서도 또 이제 유리함을 갖고 있었고 우리는 이제 그 연습 기간 동안 그런 메타 격차라든지 그런 점을 따라잡지 못했다. 그래서 조금 더 연습할 시간이 있었더라면 조금 더이 메타를 일찍 이 연습을 했더라면 여기 있을지도 모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는 지금 와서 하기는 조금 많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어 담원이 전반적으로 더잘 준비한 팀인 것 같다고 합니다. 嗯 这个问题是问到Perks选手 你是和两年的DWG都有过交手 那你觉得19年和20年的DWG 他们最大的不同点是哪里呢然后他的回答是好像今年的版本更适合他们一些其实不光是他们我觉得对所有亚洲的队伍来讲都是因为现在这个版本很适合那种发育型的打野英雄就是非常强力的然后发育去打这种野核的版本然后他们就可以去围绕着打野然后去围绕着野区资源然后来进行游戏这也是他们非常擅长去做的事 那对于我们来讲说我们的版本其实是有我们是有一项三个月的一个滞后的我们是去努力的想要去赶上呃努力想去赶上现在的版本努力想去适应这个版本但是和他们 일치되게들화, 뭐还是 e a m e a 크라즈네 캡스 선수에게 질문이고요. 올해는 G2가 많은 우여곡절 끝에도 스프링 서머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4강에도 진출했습니다. 캡스 선수에게 2020년은 어떤 해였고 어떤 순간이 제일 기억에 남으시나요? So this question is over to Caps. Um, well, there were a lot of bums p on the road for G2 this year, but you guys managed to lift up the trophy twice um, in this year. And also you guys made it to the semifinals at Worlds. So what kind of year was 2020 for you? And what was the most um, memorable moment in this year? Um, yeah, I mean, this year was definitely like a, a weird year. Uh, obviously, we played most of LEC on, online. Um, So it's definitely sad to like lose out in semis. I was looking forward to playing in front of a crowd again. Um, and the most memorable part, um, maybe winning spring splits was fun to play AD carry and winning it, it, uh, <laughs> it was kind of like, yeah, it was kind of a crazy year, I guess, um, especially because we lost like basically the first round of playoffs that split. so it was kind of like worlds where we were also like a bit behind even in europe but we managed to to catch up and oh. be better than everyone in europe uh unfortunately we didn't manage the same at worlds right now but maybe there was a low bracket <laughs> <laughs> <laughs> um and yeah i uh, i just hope we can show up stronger next year uh get another two trophies in europe and hopefully hopefully go all the way internationally as well 네 오늘 올해는 이제 정말로 좀 이상했던 한 해였던 것 같다. 무슨 무엇보다도 엘리시 대부분 경기를 온라인으로 치른 그런 것도 조금 많이 달랐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4강에서 탈락한 게 굉장히 슬픈데 어, 이제 4강에서 승리한 뒤 결승전에서 다시 이제 오랜만에 관중분들 앞에서 서는 것을 많이 기대했는데 지게 돼서 좀 슬프다고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순간은 이제 스프링 우승했을 때를 뽑으셨는데요. 이제 원딜 플레이하는 것도 재미있었고 또 이제 원딜로 우승한 것도 정말 재미있었고 정말 운이 좋으면서 조금 엄청났던 그런 대회였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패배를 했는데 좀 월즈랑 비슷한 어 스토리라인으로 좀 전개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월즈 때처럼 좀다 그때 그 당시 지투도 어 다른 팀들에 비해서 조금 더 뒤쳐진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따라잡으면서 이제 모두를 잡고 승, 우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비록 월지의 경우는 4강에서 끝났지만 어쩌면 이제 패자조가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셨고요. 내년엔 더 강해진 모습으로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더 많은 트로피를 추가하고 싶고 또 국제전에서도 우승하고 싶다고 합니다. 제니다 <웃음> G2的这一年可以说是有波折 但你们最终也是捧 两次捧起LEC的奖杯 最终也是来到了四强那对你来讲 你2020年对你来说意味着什么 你那最让你印象深刻的瞬间是哪些呢他说可能对于今天来讲对于这一年来讲是比较奇奇怪怪的一年 因为我们整体在LEC的比赛 大多都是线上进行的然后我也是比较 在半决赛的时候实力也是感觉比较的难过因为我真的非常期待能够在大众面前能够在观众的注视下然后去打游戏但是我觉得可能印象比较深的比较有趣的瞬间是像我们的春天 因为春天我们是能够让我去打AD 春 然后我觉得打AD也是非常的有趣 然后而且也是比较让人疯狂的一件事情当时我们运气也是很好而且我们当时也是第一 제후赛的第一轮是输掉了的，然后就可能和世界赛的一个故事线是差不多的。就像我们在世界赛是，嗯，努力的去追上大家的一些脚步，但是最后我们好像并没有能够，嗯，发挥的非常非常的好，就并没有能够在最后拿下胜利。那我希望我们在明年的时候能够以更强的姿态回归，能够再次在LEC捧起奖杯，也希望能够再次进入到世界赛。Okay, English question now. Simon from the i n q u i r e r for perks. The Summoners' Cup has evaded Europe for the past three years now. What do you think does the region need to finally win the championship? Loser bracket. The Europe needs loser bracket, or at least G2 needs it. We kind of like, twice we won the split this year. We lost in the semi-finals and then we won through loser bracket. So I'm pretty confident that if we had loser bracket right now we would have made it back to the finals and would have won t r u loser bracket yeah oh no 这个问题是问到Perks 嗯 那其实现在EU也是连续三年都错过了 我们最后的一个召唤师的奖杯那你觉得他们需要这个整个的赛区需要怎么样去做才能在最终来赢下这个冠军呢然后他的回答是可能我觉得可能我觉得 e u 的队伍需要在败者组因为他们就是之前是在败者组的时候他们赢了所以我觉得这可能是我们需要调整的 퍽츠 선수에게 질문이었고요. 이제 유럽 지역 자체를 이제 월주 우승이 3년째 비껴가고 있는데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고 여쭤봤고요.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패자조가 꼭 필요한 것 같다. 유럽에게, 어, 아니면 G2에게는 정말 꼭 패자조가 필요한 것 같다고 어, 패자조를 통해서 우승하는 것을 벌써 두 번이나 이루어냈고 저번에 이제 4강에서 탈락한 뒤에 패자조를 뚫고 이제 우승한 그런 경험도 있는데 어, 올해도 만약에 월드에 패자조가 있었더라면 어, 결승을 진출하고 우승했을 거라고 꽤나 자신 있다고 합니다. m c K from d o t t i Sports. This is for y a n k a s Did you feel under more pressure to perform at this Worlds than you have at other tournaments with the current meta putting you in a position to be a hard carry? Um, well, I feel like it is a team game and I felt like the meta was a lot about jungle this year. That being said, the meta is always around jungle, just sometimes you are supposed to gang and sometimes you're supposed to farm, I suppose. So I felt like just learning how to play the style of mostly farming and my team playing around me was new to us. So I did feel like I had to try hard way more in scrims and review the games better to try to explain my view of the game to my team. But besides that, I think like you always have to perform, so it was not much different from last year's. 那这个问题是问打野 y o n k o s 选手和其他的一些比赛来相比你觉得这次世界赛会给你更大的一些压力吗因为现在的一个版本其实会把打野放在一个需要你来站出来 carry比赛的一个位置 就是野核的一个版本 然后他的回答是毕竟这是一个团队的游戏那其实现在的这个版本其实整体来讲是更需要去重视野区的很多时候需要我去发育啊然后呢去或者是去进行一些 g a n k 那我们也是围绕着现在的这个版本也是试图去适应它然后试图而且我觉得就是整体围绕着我来打比赛对于我们来讲是比较新鲜的一些事情那在训练那像在训练赛的时候很多我们也去着重去练习的但我觉得无论如何你总是需要你去作为一个大野 이 분은 이은 양코스 선수에게 질문이었고요 어 현재 메타가 아무래도 어 정글러인 양코스 선수를 하드 캐리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한 만큼 어 이전에 다른 대회보다 더 많은 부담감을 느끼면서 플레이하셨냐고 여쭤봤고요. 이에 대한 답변은 어 메타가 정글 위주였던 건 사실, 사실이지만 결국에는 팀 게임이고 이제 정글 위주로 굴러가더라도 어쨌든 파밍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도 있고 갱킹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특히나 이제 좀 파밍에 많이 집중하면서 경기를 하는 그런 스타일을 익히는 데도 많은 어, 시간을 드렸고 또 이제 팀원들이 내 위주로 플레이하는 그런 것 역시 굉장히 새로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습을 할때스크림을할때 조금 더 많이 어, 노력을 했고 또 리뷰할 때도 조금 더 이제 많이 노력을 하면서 나의 입장을 조금 나의 관점을 설명해주는 어, 그런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엄청나게 크게 다른 부담감을 느끼면서 어, 활약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Okay, this is our final question today. Eugene for coach, um, coming into Worlds 2020, EU were given four seeds and many saw LEC as the second strongest region. Now, with all the LEC teams out of Worlds, what do you think of the overall strength of LEC going forward when compared to the likes of LPL and LCK? Do you think the lack of MSI played a big part in the strength disparity of regions too? Um, I guess i answer the second part first. I don't think MSI particularly had an impact on this Worlds because the meta evolved after the, the break between um, the splits anyways. And overall, uh, um, we have been saying the same thing for the two years. I think um, necessarily what G2 and Fnatic play at Worlds is not respectively the strength of l s c Every single time we come to boot camp, we have to dig deep and, and sweat a lot to learn um, to catch up. This year, the meta was different too. So, um, Yeah, I don't think that the LSE is the second strongest region, um, as much as I would love to say that. And um, we're trying to get there, um, but it will take some time and, and just more work from below. I think um, the regional leagues are a good step forward for Europe to actually get new talent in and challenge the highest teams, but we're still a bit far away from it. 这个问题是问到教练那来到了今年的世界赛 EU也被给到了四个名额 然后很多人都会觉得 LEC是现在第二强的赛区 但是现在所有的LEC的队伍 都是离开了世界赛的舞台那你是怎么样去评价 就是LEC现在整体的一个实力呢 然后呢而且是特别是和和 比如说像LPL或者LCK来相对比 那你觉得今年没有MSI 会不会成为一个比较重要的原因就是你 在各个赛区之间的一些导致赛区各个之间的一些实力的差距然后他说的是他的回答是首先我想回答一下第二个问题 我并不觉得MSI会对这个世界赛有什么样太大的一个影响 M 因为现在的整个的一个版本也是在就是整体的比赛以后然后才有的那在 那现在的版本也是会变化的那同时我也觉得像 LEC好像并不适合去打世界赛 因为我们好像需要一点时间去适应就好像我们好像需要时间去学习然后试图去追赶上其他的赛区同时我也并不觉得我们是第二强的一个赛区我们还需要时间去努力我们还需要就是不断的去进步然后呢去 Tishon, Tishon, Zizir, a 는 d how to tell Chinese a gunchon the statue, which you know, woman is 이드 l 지금 이제 모든 LEC 팀들이 탈락한 만큼 이제 LPL과 LCK 어, 지역과 비교해봤을 때 LEC의 수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어,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m s i 가 없었던 게 이제 어, 좀 리그 간의 그런 어, 강세, 리그 간의 격차를 벌어지게 하는데 큰역어 영향을 준것 같냐고 여쭤봤고요 이에 대한 답변은 우선 m s i 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어, 큰 영향을 준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어쨌든 스프링이 끝나고 서머에 들어오면 해서 메타 차이도 굉장히 어, 컸고 어, 지금 2년째 이제 또 비슷한 말을 해오고 있는데, G2나 프 n a t i c 이 이제 LEC 리그 전체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또 월드에 진출한 팀들은 현지에 와서 부트캠프를 진행을 하고, 또 이제 메타가 다른 만큼 메타를 배우고 조금 따라잡는 그런 훈련 과정을 거치는 점도 있고, 어, 우선은 이제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어, 지금 유럽이 어, 두 번째로 강한 이브리그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하고요. 어, 그 이브리그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어 단지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다고 합니다 이제 좀 아래에서부터 도전하는 그런 느낌으로 어 2부 리그가 되기 위해 두 번째로 잘하는 리그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okay, thank you for G2 please stand up and take a vote